안녕하세요 토마스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부터 할 70인역으로 보는 창세기 시리즈에 앞서 창세기 3장 일부를 해석하며 70인역이 성경에 원래 기록된 의미를 찾고 변개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느껴볼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이 보는 현대 성경 중 유명한 것들을 꼽아보자면 영어는 킹제임스, 뉴킹제임스, NIV 등이 있고, 한국어는 개혁개정이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 중 완전히 온전한 번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킹제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런 현대 성경의 구약 부분은 마소라 본문이라는 히브리어 성경 사본을 기반으로 사해사본이나 다른 성경 번역들을 참고해가며 번역되었는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볼 70인역이라는 사본은 한국어로는 번역본조차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0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초의 성경 문서는 누군가가 그것을 필사함으로써 즉 사본을 남겨가며 이어져 왔는데 발견된 것들 중에서 마소라 사본, 사회문서, 그리고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력 이세 사본이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세 사본은 전체적인 구조는 동일하지만 동시에 세부적으로 봤을 땐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많은데요. 사회사본은 어떤 특정 구절에 있어서 마소라와7 0인역의 표현이 다를 때둘중 어느 부문이 맞는지를 판단하기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 이 사본들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7 0인역의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한 번에 번역되었지만 그 이후의 다른 부분들은 100년에 걸쳐 따로 번역되었고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70인역의 모세오경의 경우 마소라 본문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즉 공신력이 더 높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마소라의 기록시기보다 못해도 1000년이나 앞선 것을 볼때 중간에 내용이 변질되었을 가능성은 마소라 쪽이 더 높겠죠. 실제로 예를 들어 신명기 32장 43절의 경우 마소라 본문에서는 빠진 내용이 많지만 사회와 70인역은 마소라 본문에서 생략된 내용을 알려 주기도 하였습니다. 서기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포스 또한 70인역 성경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야슈아 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때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70인역을 사용하였을 것임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 그중에서도 특히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성경의 첫 다섯 권은 실제 야슈아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되었을 성경 사본으로서 마소라 사본을 기반으로 번역된 현대 성경들보다도 종종 더 신뢰할 만하며 마소라와 현대 성경에서 빠지거나 변계된 부분을 보완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70인역도 마소라나 사회사본과 마찬가지로 일부가 변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 다른 사본들과 교차 비교해보아야 하며 그리고 혹시 영어로 번역된 70인역을 보실 분들은 가급적 그리스어 원문을 헬라어 원문을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종종 원문과 전혀 다르게 번역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다룰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영어로는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창세기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가 맞소라 본문을 직역한 것이고 위가 각각 개혁개정과 킹제임스 한글 번역인데요. 개혁개정은 대체 무엇을 참고한 것인지 아니면 번역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본문 구조가 맞소라와도 다릅니다. 그리고 맞소라 본문에 따르면 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저주는 슬픔이 크게 늘고 임신이 크게 늘고 자식이 생기면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남편을 원하게 되고 즉 갈망하게 되고 남편이 자신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부분에서 동사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너의 남편에게 너의 갈망 이렇게 명사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번역자들의 추론에 의해 있을 것이라는 동사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신이 크게 는다는 저주가 의미하는 바가 배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신 횟수 자체, 즉 자녀 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남편을 바란다, 갈망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바란다는 부분을 가지고는 신학계에서든 일반 성도들 간에서든 별별 주장이 끊이질 않았고 이상한 주장 중에서도 정설처럼 굳어진 것들이 있죠 뭐 이걸 성적인 것과 결부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담이 하와를 한 것은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입니다 낙원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그러한 것은 성경과 전혀 다르며 여러분이 다른 외경을 보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은 오히려 성적 욕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통계적으로는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여자가 성욕이 더 세다 여자가 남자를 더 원한다 여자가 남자와 성적인 그런 거를 더 원한다로 해석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주로 성경에 나온 음란과 관련된 음녀 가늠한 여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르치기는 하지만 실제 성경에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읽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야슈아님께서 모두 음란과 가늠, 성적 욕망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나 바벨론 등 특정 국가가 여인으로 의인화된 것 뿐입니다. 당시에는 배나 성, 도시, 집 등을 여성으로 의인화하는 것이 매우 보편화된 문화였기 때문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로 가늠에 대해서는 남자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원하다가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라고 해석하여 그것을 막고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걸 성경적으로 이상적이며 창조질서라고 주장하다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해가 안 되지만요. 보통 여기서 그들이 또 다른 근거로 드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께서 또 다른 근거로 드는 것은 여자는 아담 이후에 창조되었고 처음부터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로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의 마소라나 헬라어의 72인역 모두 원문을 보시면 이건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헬라어로는 보이토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자라고 번역되는 것이 옳으며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주장의 논리대로라면 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돕는 자니 이스라엘보다 낮으시다는 것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돕는 자라는 것은 열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원리는 너무나 놀라운데요. 원래 나중 창조물일수록 더 뛰어나고 이전의 창조물을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사가 창조되고 그 이후에 아담이 창조되었는데 외경에 따르면 천사들이 아담을 존경하고 경배했다고 나오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 창조물이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와는 나중 창조물인 동시에 아담의 뼈로 만들어졌으므로 아담을 지배하지도 아담의 지배를 받는 종속관계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한 몸인 만큼 동등한 관계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천사와 인간관계와는 달리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동등한 그렇게 그러니까 동업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그 관계가 변질된 것은 사실이고요 요한 크리소스톰을 포함하여 초대교회 교부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위를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으나 죄로 인해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초대교회에서도 믿지 않은 변질된 인식이 널리 퍼져 저주를 가지고 타락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가르치게 된 것인지 정말 모를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남편에게 의지, 헌신하게 되리라는 저주라는 해석 또한 있습니다 앞에 것들과는 달리 일단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망한다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당시에는 갈망, 열망, 욕망 등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야슈아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인 서부아람어로 기록된 패시토에서도 정말로 이 단어를 turn, 돌아섬이라는 뜻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증명되었고요 경제권이 없었을 뿐더러 남편에게 언제든 쫓겨나거나 맞아 죽을 수 있고 도망쳐봤자 구제해줄 사람도 없게 되어버린 타락 이후의 악한 이런 원시사회의 체계 속에서 여성들은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선 남편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기에 남편에게 잘 보이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렇지 않고 평등하였던 민족들도 있었고, 인격적인 남편들도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아내는 어떤 부당한 요구나 취급도 감내하고 남편의 노예처럼 헌신하는 게 옳다고 여겨졌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남편의 종으로만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일어난 역사를 고려하면, 하나님 쪽을 보다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하듯이 마음이 남편을 향하게 되어 하나님께 행하던 것을 남편에게 행하게 된다는 해석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몸을 돌리는 방향이 과연 남편을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을 등지는 것인지가 애매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문을 보시면 동사가 생략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 단어가 쓰인 다른 구절에서 무언가를 향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전치사 또한 다르기 때문인데 만약 남편의 반대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면 문장은 정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럼 가장 오래된 본문인 70인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현대성경이나 마소라사본과 동일할까요? 70인역에선 하나님께서 여자의 괴로움과 탄식이 크게 늘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출산의 고통도 말씀하신 뒤에 갈망이 아니라 주로 혐오감, 외면, 돌아섬을 뜻하는 아포스트로피가 남편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소라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는 동사가 없어서 있을 것이다 는 추가된 의역입니다 아포스트로피를 구성하는 아포와 스트로피는 각각 몸으로부터 떠나 그리고 돌아섬이라는 뜻인데 객체로부터 몸을 등지고 돌리는 모습이 그것과 상관하고 싶지 않다는 혐오감, 반감, 외면, 거절 등을 떠올리기에 이런 뜻이 파생된 듯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히브리어 단어의 진짜 뜻이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다인 것과 일치하죠. 7 0인역을 통해 원래 의미가 또한번 확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방금 남편에게 라고 번역했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전치사 프로스는 기본적으로 모모를 향하여 함께 라는 뜻이지만 격의 형태를 따라 다른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남편 혹은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 안드라는 속격으로도 대격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 속격으로서 사용될 때에는 전치사와 함께 모모로부터 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그 전치사 중에는 프로스도 포함됩니다 주로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대격일 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미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돌아섬이라는 것은 돌아선다는 그 행위 자체로도 볼수 있고 혐오감 같은 부정적이고 피하고 싶은 감정 마음을 돌린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일단 단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혐오감 단감, 돌아섬, 외면이라고 해석해 남편을 미워하게 된다는 뉘앙스의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주장의 경우에는 남편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향한다고 해석하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구절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한 저주를 말씀하는 것이고 저주를 나열하고 있는 중에 긍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남편을 향해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세 번째 주장의 경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을 섞은 듯 하지만 아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그녀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남편이 아니라 자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많을까요? 제가 이렇게 많은 주장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드렸는데, 먼저 구약 70인역에서 이 단어는 대체로 돌아가는 행동이나 거절로 해석되었습니다. 아무 전치사도 없거나, 아무 전치사도 없거나, from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올 때에는 어떤 주체로부터 등을 지고 돌아서는 부정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a n 같은 특정 전치사가 있을 땐 원래 있던 곳에서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남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의미를 의도했다면 사무엘상 7장에서처럼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것이 더 명확했을 텐데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앞에서 보셨듯이 용례가 다양하고 이 조합으로 사용된 다른 예시가 달리 없기 때문에 원래 의미를 단정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돌아섬이 남편에게 있으리라는 한국어 번역도 저희가 한국어 원어민인데도 그 돌아섬이라는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남편을 향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모호한 표현이라 반대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리스인들에게도 그러했을 듯 하죠. 그래서 70인역이 영어로 번역될 때도 프로스와 함께하는 아포스트로피만 특별히 어딘가로 돌아가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른 특별한 단어로 번역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답은 현대 그리스어로 번역된 인용구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코인의 그리스어와 현대 그리스어는 문장구조, 위치의 차이와 단어의 의미변화 등 차이가 매우 크지만 근본적인 전치사의 용례를 파악하기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아포스트로피와 조합된 프로스는 물리적 방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안이 아니라 향안이라고 번역되더라도 그것이 물리적인 방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조합하면 창세기 3장 16절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섬은 부정적인 의미, 즉 마음이 남편을 향하지 않았을 것을 의미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편에게 돌아서는 혹은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향해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다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 성경이나 마소라의 영어 번역의 원함, 갈망, 욕망 등은 완전히 틀린 번역이고요. 기본적으로 하와에게 말씀하신 저주의 시작은 다양한 육적, 심적 고통이고 그 다음에 임신의 고통과 남편이 나오기 때문에 문맥상 여자의 고난과 슬픔은 남자, 남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 여자의 마음이 돌아서서 마음이 떠나서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되는 거라고 해석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도 많은 해석들이 있을 테고 남편에게 향하거나 돌아가거나 하나님을 떠나 남편에게 가는 것이라는 해석 등도 배제할 수는 없기에 앞서 언급을 하였기에 일단 여기는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최초의 죄로 인해 남자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는 이러한데 다만 노동의 고통은 남성의 몫만이 아니다 보니 남자에게 내려졌다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굳이 더 일할 필요가 없는 귀족이나 남편의 노동만으로 먹고 살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집이 아니고서야 특히 가난한 가정일수록은 여성은 더더욱 노동에 참여해야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요. 일례로 현재 21세기까지만 해도 이슬람권의 어떤 마을에서는 남자는 놀고 아내들만이 모든 노동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 남편 대신 가정을 부양하는 여성들이야 매우 많이 있어 왔고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노동 말고도 아담에게 말씀하신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저주도 둘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요. 왜냐하면 둘다 인간이기에 둘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이둘 모두에게 해당하는 저주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았고 그걸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아담에게 건넨 것은 하와이지만 하와뿐 아니라 아담도 뱀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추후 다루겠지만 외경 아담의 증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뱀이 자신과 자신의 자손을 먹는다는 저주를 받자 아담은 하나님께 어떻게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뱀의 말을 들었으니 그러한 저주가 임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뱀의 말을 들은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다 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 둘 모두 뱀에게 속았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나 외경을 고려한다면 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둘 사이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둘 사이에 하나님이 부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 문제에 대해 아담에게만 듣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아담 또한 하와가 선악과를 건넸을 때 하나님에게 묻고 말씀드리지조차 않았습니다 어쩌면 둘다 서로를 생각하기도 바빴던 것이며 어쩌면 둘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가요? 자신의 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찬사를 읊었으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탓이라고 말해버리죠? 어쩐지 죄를 지목받자마자 남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부터 한 성경 속의 또 다른 인물인 다윗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주어주신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한 몸이 맞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둘의 사랑은 없는 이만 못한 헛것에 불과합니다. 평등하였던 지위, 순고한 사랑은 타락하여버렸습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로 변해버렸고 여러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남자는 그런 여자를 지배하고 억제하고 자기 아래에 두고 싶어합니다. 여자의 고통은 남자로 인해 끊이지 않고 더욱 커져만 갑니다.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죠. 태초에 에덴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땅을 경작하며 기쁘게 하던 노동이 이제 아담의 저주로 인해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면서 그 땅이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자 남자와 여자 모두 이제 노동의 고통이 더해지며 남자는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는 여자는 남자로 인해서 고통이 커져만 가는 서로에게 엄청난 저주가 생겨나 버렸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여자를 위해 육체의 일부를 희생한 남자가 타락 후엔 여자의 고통의 원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타락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 대를 거치며 더욱 끔찍해져갔습니다. 사실 음란의 끝뿐만 아니라 지배욕의 끝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남성 간 동성애인데요.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남성들 사이에서 동성애는 자신들이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자아자찬하다가 남자가 제일 위대하니 그럼 위대한 존재끼리 서로의 육체를 탐하자는 이유로 성행했습니다. 여성 간 동성애의 경우 주로 남성들에게서 큰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여성들에게서 비롯되는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죄는 죄를 낳았으며 상처를 통해서 세상에 죄가 또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며 사망은 결국 멸망으로 이끌게 되죠. 그러니 더 이상 타락으로 변질된 더러운 관계를 성경적이라고 감싸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흑인들을 보고 흑인은 가나안인이며 가나안인은 저주받았으니 노예로 써도 된다고 하는 수준의 여자는 인간인가 아닌가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인간인가 아닌가 같은 걸로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근세 유럽 수준의 무식하고 비논리적인 데다가 근거도 없고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아이벤자들, 즉 임신한 여인들에게 화이쓰리라는 야슈아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보니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이 시기에 이성을 만나고 결혼을 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가정을 꾸리신 분이라면 죄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타락전의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관계의 좋은 예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요셉과 마리아 등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불렀다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라가 말한 주, 아도니라는 단어가 고대에는 그냥 남편을 뜻하는 일반 명사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제쳐두고서라도 사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늘 사라를 존중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둘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순종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차 부탁하면 복종해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불합리해 보이는 요구일지라도 서로를 존중하기에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부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여야함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70인력을 통해 변질되었던 창세기 3장 16절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았는데요. 굉장히 신기했죠? 우리는 보통 여자는 남자를 원하거나 아니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알고 있었으나 여러 고고학적 자료들을 교차 검증을 해본 결과 여자는 남자에게서 돌아섬이나 여자는 남자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대로 끝내기 전에 그럼 왜 하나님이 여자에게 가르치지 말고 조용히 배우기만 하라고 했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실제 헬라 원문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복종하라 하였으며 굳이 따지자면 남편 쪽에게 더 강한 복종 행위를 말했습니다. 둘째로 가르치지 말라는 강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내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자보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남편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상관도 아니고 관련도 없는 다른 남자에게 그가 남자라는 이유로 순종하라고 하신 적은 없으셨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자교사 선지자들을 여러 명 들어서 쓰셨었습니다. 셋째로 초대교회에서는 여성사도가 있었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천년이 넘게 지나서 갑자기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몇몇 학자와 마틴 루터에 의해 그녀가 남자로 변개되었고 그것이 계속 굳어졌다가 이제는 그녀가 여자 사도였다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당연했던 사실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자인 걸 믿지 않거나 여자인 건 인정하더라도 사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요 자, 먼저 여자의 순종을 논할 때 가장 많이 가져오는 구절 중 하나인 주께 순종하듯 순종하라는 구절인데요. 사실 이미 다른 목사님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사실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하라고 하는 22절을 그리스 원문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에 써져 있는 복종하기를 누구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동사가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원래는 아내들아 너희 남편 주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는 구절의 동사를 그대로 22절에 대입해서 해석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21절, 서로에게 복종함이 상위 명제임을 알수 있고 서로라는 것에서 아내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내려지는 명령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독해력을 갖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누구나 이 간단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뿐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명령 즉 복종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남편이 해야 할 일, 몸을 내어준다는 단어 파라디도미는 사실 노예가 주인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남편의 사랑은 노예의 복종 수준이며 남편의 복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어느 쪽 복종이 더 어렵고 힘들까요? 더 강한 복종일까요? 그냥 복종일까요? 아니면 노예적 복종일까요? 굳이 따지자면 바울은 남편에게 더 강도 높은 복종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의도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에게 피차 복종이라는 상위 명제에 따라 남편과 아내 둘다 서로에게 종로를 타고 서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기를 자처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건 아내는 복종하라는데 가정의 질서라고 불리는 것 같은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시작하는 도입부, 상위 명제, 상위 그룹부터 피차 복종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번역이 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버린 것이죠. 눈이 가려져 못 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던 사람이 대다수라 바울의 진짜 의도, 원문의 실제 의미는 잊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부 목사님들 말고는 아예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봐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또한 물론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신앙의 옳은 방향을 알려주는 많은 글을 남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간혹 바울이 한 모든 말을 하나님이 혹은 같은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하다고 여겨질 만큼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영원 불변 불멸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그도 한 명의 성도였으며 우리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개인적인 견해를 종종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 한다는 구절과 출산은 구원 구절 등을 제대로 보시면 이건 바울 자신이 즉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음에도 말이에요 디모대전서 5장의 바울은 젊은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정죄받을 일이지만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라는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말을 또한번 하는데요. 7절에서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스가 여성 인권이 높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에서 그리스 동성의 이야기를 먼저 언급드렸듯이 절대 아니며 그리스 신화에서 여신 아테나도 신하상 가부장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사실 여신 숭배와 여성 인권은 관련이 아예 없습니다 신전에 여성 사제로 들어갔을 때에만 고위 공무원처럼 취급을 받고 연봉을 받는 것이지 일반 여성들에게는 다른 세상 일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대우해준다는 교회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가 계속 거길 가는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 들어왔던 다른 이방 종교를 믿게 된 여성들과 그리스 남성들 사이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리스 남성들은 자신들의 관념에 어긋나자 그녀들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건방져지고 위아래도 모르게 된다더라 남편 말도 안 듣고 가정은 뒷전이고 이상한 모임에 가고 밖에 나돈다더라 이런 느낌의 이야기가 돌았겠지요. 바울의 말과 당시 그리스의 문헌들에서 그것을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평등을 알려주신 야슈아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인 그리스인에게든 기존 사회체계에 큰 위협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밖 남성들 뿐 아니라 교회 안 남성들도 주님을 믿긴 하지만 여성에 관해서는 불만을 가졌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교회는 핍박시기가 아니더라도 논란의 중심에 섰을 것입니다.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여성에게 화살을 돌려 누르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었겠죠. 여러분은 시대상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비난을 피하고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울이나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최선의 방법 즉 교회를 유지하면서 전도를 하기에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바리세파 중에서도 아내를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마음대로 버려도 된다고 하는 이슬람과 동일한 교리를 설파하는 힐레락파의 창시자 힐레레 손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제자들도 힐레락파의 주장을 옹호하였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야샤님 시대의 이스라엘 내에서 힐레락파의 교리가 상당히 인기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울과 베드로도 그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극심한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와 교육의 영향, 보고 들은 것에서 그 가치관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 함께 야슈아님을 따르던 여자 제자들이 있었고 바울의 경우 자신에게는 브리스길라나 유니아 같은 여성 교사, 지인들이 있었음과는 별개지요. 다만 앞에서 보셨듯이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한 말을 보시면 바울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선에서 최대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 평등함을 깨닫고 믿고 알고 서로에게 복종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라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가 아내들을 위하여 덧붙인 그 말들은 대부분이 남자인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모양인데요 현재 바울의 말을 그대로 똑같이 질서가 필요하다는 다른 그룹에서도 적용해서 노예제도는 하나님도 인정하신 것이고 세상의 질서이니 노예제는 절대 없어져서는 안되며 노예는 절대 해방을 꿈꾸면 안되고 해방되어서도 안된다 그 얘기했다면 그리고 노예는 말도 해서는 안된다 즉, 발언권의 자유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노예였다면 어떠셨을까요? 또 바울은 상관에게 복종하라고 하였으니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말을 순종하여야 할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교리에 반하는 것을 시켰을 때 우리는 그것에 무조건 복종하고 예수님을 배신해도 될까요? 바울이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말했으니 십계명과 야슈아님이 말씀하신 율법들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분명히 이 땅에 오셨던 야슈아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으며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율법이 폐지되었으니 여러분께서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면 폐륜이며 상도덕을 모르며 인간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예를 모를텐데 그러면 짐승과 인간은 구분이 안될 것이고 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십계명조차도 안 지키고 최소한의 도덕적인 상식도 없는 채로 살아도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할례와 절기에 담긴 소중한 의미도 그냥 몰라도 되는 걸까요? 절기를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데 절기를 모두 무시해야 할까요? 아무리 바리세파의 대부분이 성서 지식이 없는 민간인이었다 하지만 문화생인 바울이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여성 지도자들을 몰랐을까요? 아니겠죠. 다 알고 있었겠죠. 성서회뿐 아니라 당시에도 바울과 알고 지내는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바울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외부인으로부터의 비난과 내부로부터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 당시 사회에 부합하는 강령을 맞춰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 시대의 교회의 평판과 존립을 지키기 위하여 택한 지침들을 마치 하나님의 야시아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일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바리새인들은 와서 자 우리가 사보금서를 읽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럼 모세가 왜 이혼증서를 주고 여자를 버리라고 명하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당시의 관점에서 여성 보호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원래 창조질서 옳은 일은 아니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여성이라는 희생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2000년간 이어지긴 했지만 그는 교회를 지키려고 하였고 일단 그가 생각하기엔 최대한 그 사회의 틀 안에서 비난을 받지 않을 사회의 틀 안에서 최대한 평등과 존중을 말하고 모두를 지키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이혼법을 악용했던 이스라엘 남자들처럼 미래의 기독교인이라는 남자들이 바울의 말을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는 데에 씀으로써 바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는 하 별개고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지금 이슬람권에서 여성들이 받는 취급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당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바울은 앞에서 보셨듯이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가르치긴 했지만 그런 사회에서 더더욱 노골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회에서 평생을 자란 탈레반 같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건 바울이 이런 강령을 내린 이유가 비난을 받지 않도록이라고 말함으로써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누차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사회에 맞춰 이른 지침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인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러주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여성을 향한 강령뿐 아니라 모세의 이혼법, 율법의 노예제 등 당시에는 그것이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나중에 다른 상황에선 그때의 선택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약자의 입장에 처해본 적이 없기에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성 성도들을 죽이던 마녀 재판을 생각나게 하죠. 게다가 그들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과 역사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자신의 편견에 기반한 왜곡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부재에서 비롯된 잘못된 가르침을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즉 2000년 동안 여성 성도들을 괴롭게 하여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여성 사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 사도 유니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루려고는 했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시간을 내서 이 화면에 나온 글을 전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녀를 언급하였고 초대교회의 역사에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두 그녀가 여성 사도임을 알고 있었으나 일부 학자들의 변개와 마틴 루터의 변개된 성경이 널리 퍼지면서 그녀가 남자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남성으로 대체된 시기는 카톨릭과 개신교 양측에서 극심한 마녀사냥이 시작되던 시기와 유사한데요 현재 이미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보안주의를 따르는 등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가 여성이었음을 부정하거나 사도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장의 근거들은 정말 없다시피 빈약하고 터무니없는 것들이라 초대교회 사람들과 당대 그리스인들의 기록에 의해 모두 반박됩니다. 간혹 초대교회에서 여성 또한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면 페미니즘적 혹은 인본주의적 해석이라며 격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남성이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도들이 무슨 인본주의 페미니즘적 해석을 한 것일까요? 유니아가 여성이고 사도였음은 그 바울이 직접 인증한 것입니다. 유니아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사도가 될수 없다는 편견의 근거에 남성으로 본 사람이야말로 인본주의의 대가이고요. 여성사도가 있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이 페미니즘적 해석인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 믿는 쪽이 한 500여 년 전쯤에 갑자기 변개되어 굳어진 성경과 가르침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세상의 편견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천년이 넘게 지나서야 변질된 것을 가지고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어져온 교회의 전통이며 세상의 질서인 것 마냥 설파하는 모습은 정말 아이러니하죠. 실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는데요. 여성의 지위가 더 낮았다고 하는 그시대조차 성도를 가르치는 여성사도를 인정하였는데 왜 변계된 것을 붙잡고 타인을 핍박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끔 여러분께서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실 겁니다. 무조건 여자 예언자, 여성 목사가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미혹이다, 거짓이다 이러면서 여성을 거짓 선지자로 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성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을 제외하더라도 발람을 비롯한 여러 남성 거짓 선지자들도 등장했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 중에서도 많았죠. 굳이 따지자면 성경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교사는 예레미야서의 하나냐? 왕실의 수많은 어용선지자들, 앞서 이야기한 반람, 유대의 늙은 선지자, 유대의 지도자들 등 남자쪽이 일단 당시에 교육을 받았고 문맹이 아니기에 더 많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굳이 따지자면 은 목사나 절대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의 현실 비율도 통계적으로는 남성이 더 많습니다. 또 마녀라는 단어 때문에 부각되는 것 같지만 주술, 마술을 쓰는 마법사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마술사 시몬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죄는 성별 때문이 아닙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남자가 할 때는 인간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가 할 때는 여자라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자일 때만 갑자기 성별이 부각되어 보이나 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쓰시는 신구약 시대와 그 이후 사람들은 현실의 여성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확인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고감과 언행은 마녀 재판의 격렬한 불씨를 일으켰던 도미니코 수도회의 두 사제를 생각나게 하죠. 그 사제들은 여자는 더 죄에 넘어가기 쉽고 남자를 홀려 악한 주술의 세계로 끌고 가는 요물이라고 이미지를 설파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일단 도미니코 수도회도 예수회와 관련이 있기에 진짜 세상을 악하게 물드는 그림자 정부, 악의 소굴은 여자들이 아니라 도미니코수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굉장히 반대되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보셨는데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언제 어떤 환란이 갑자기 들어닥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공동체에서 만나거나 피난처에서 만나거나 수용소에서도 만날지 모르는 내일 같이 함께 천국을 갈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편견과 변질된 가르침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억압하고 싸우는 데 집중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타인을 낙심시키고 심령을 괴롭게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려는 겁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도 바쁜 이때에 하루빨리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환란을 버틸 수 있도록 진리와 믿음 성장을 가르쳐야 하는 이때에 자신의 죄를 하나라도 덜어야 하는 이때에 정말 마지막 때라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을 가리셔서 보지 못했던, 가려졌던 비밀들, 진실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여러분께서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알게 된 이상은 혹시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가르치셔 왔다면 제발 이제는 그만두시고 변하여 새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이란 건 몇천 년 전이니까 지금 대입하면 안 된다. 남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냐, 사회를 컨트롤하기 위해 만든 신이 아니냐, 별의별 낭설들을 주장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틀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싫어하게 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게 된다. 원시 사회를 그대로 예언하셨던 것 뿐이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했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 편견에 끼어 맞추느라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람은 변할 수 있으며 그의 말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이전부터 끝날 이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유일신이시며 처음부터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관이신데 그리고 진리이시며 기준 그 자체이신데 사람들은 잘못된 목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부인해왔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배도의 길로 인도해서 되겠습니까? 변개되었을지도 모르는 말씀을 아무튼 자신의 논리에 맞다고 가져와서 가르치면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요.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 고대 문헌, 관련 자료, 외경, 논문 등다 찾아서 원래 그분의 진짜 말씀, 진리를 찾아야지 그런 노력조차 안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가오는 마지막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끝까지 미혹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믿음꼴인데요변개된 문헌과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이해와 가르침으로 인해 여자분들은, 여성 신도들은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불공정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미혹을 당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남자분들은 본인의 무지와 강압으로 모르고 죄를 지어 때로는 알면서도 본인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무조건 막으시면서도 양심이 울부짖더라도 자신의 죄, 자신의 육을 따라 그 죄를 지어 구원에 가까웠던 자들을 떨어뜨려 미혹시키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때는 더더욱이요. 너무나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안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태초부터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진리 그 자체이셨던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분의 말씀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이 환란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이제는 더 이상 그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지 않고 주의 진리를 태초의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분들 되시길 우리 구주 대신 야후시아 한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